일반인이 성격 좋게 살다 가려면 팔자가 좀 좋아야 돼요. 왜냐면 재산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. 뭐, 좀 머리도 있어야 되고, 공부도 좀 해야 되고, 교우 관계도 좋아야 돼요. 그러니까, 이런 여러 우연히, 운명에 의해서 이런, 그것도 뭐 전생의 공덕이라고 하겠지만, 이런 조건이 좀 갖춰지면 사람 인성이 그냥 고만하게 살다 가요. 이 중에 몇 개가 빠지죠? 이제, 그걸 이제 이겨내다 보면, 좀 힘들어진 사실은. 중생들이 살기 힘들어요. 요거 하나 이겨내다 보면요. 몇배 이제 공을 들여야 돼요. 남들처럼 살려면. 그러는 중에 이제, 그, 그러니까 그걸 이겨낸 분도 그 자체도 사실 수행이죠.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서도요. 일반인 평균 수준의 그런 그 수준의 그 정신 건강 가지고 살고 계시면 대단한 것인 거예요. 근데 노력 덜 들어도 그만큼 사시는 분들은요 여러 조건이 좀 맞는 분이에요 뭐냐면 인간이 제일 좋은 상태가요 또 이건 너무 부자 이러면 안 돼요 너무 부자는 내가 욕심내면 바로 성취 되잖아요 그러면 인성이 또 망칩니다 근데 욕심을 내도 절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도 또 인성이 망쳐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? 너무 괴롭지 않으세요? 너무 원해요 절대 이루어질 일이 없어요 인간은 고통에 빠집니다 그런데 원하면 바로 이루어져요. 권태에 빠집니다. 그럼 이제 더 자극적인 걸 찾기 시작해요. 변태가 돼가요. 이 중간 정도, 어느 정도가 인간은 제일 살기 좋으냐? 욕심내고 조금 노력하면 이루어져요. 이 정도가 딱 살기 좋은 환경. 이러면 인성이, 정신이 좀 건강하고 인성이 아주 원하지 않게 커요. 그러니까 누가 인성이 원하다 그러면 찾아보면 이 환경이 쉽지 않아요. 거기서 살아남다 보면 중생신이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사실은 중생들 수준은 50보, 100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이코패스 아니고는요 50보, 100보인데 어느 환경, 복이 이제 환경이라는 것에 좀 복을 얼마나 받았느냐 따라서 사실은 이게 많이 결정납니다 근데 수행 안 하는 사람들끼리는 50보, 100보라는 게 서로 막 너무 그렇게 뭐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볼그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비슷해요 내가 처한 환경이 좋고 좀 복이 있어서, 팔자가 좀 좋아서 거기까지 안간것 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 혹시 좀 살만하시다고 해서요. 내가 수행을 안 했는데 좀 살만해요. 좀 복, 복을 복좀 받으신 거예요.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들을 막 야, 너희도 좀 나처럼 해봐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. 거기다 돼. 고그사람여러분보다몇 배의 공을 들였는데 지금 일이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. 인생이 영안 풀려서. 여러분 몇 개만 안 되면 바로 좌절합니다. 여유로운 분들 있죠? 일몇 개만 연달아 터지면 그냥 가요. 정신 완전 피폐해져요. 그러니까 렇게 안심할 그게 아니라고요.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철학 공부를 안 하고 오는 어떤 정신적 여유나 건강한 평온들은요,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. 초년복만 좋은 사람 있고, 중년복이, 또 말년복 없는 사람 있는데, 이거 어떻게, 여러분 판단 어떻게 하세요?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안 된다고요. 근본적으로. 그러니까 뭐 점치고 부적 막 쓰고 막 이렇게 해서. 그런좀 로비를 써서 해결하시겠다는 꼼수고 전공법은요. 육바람이를 내 복이 만큰전큰 육바람이를 당장에 좋은 일이 일어나건 아니라건 육바람이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. 꾸준히 그냥 밥 먹듯이 꾸준히요. 효과가 있건 없건 꾸준히 하시면요. 효과가 없는 건 없어요. 반드시. 다만 그 내가 받아야 될 과보가 커서 티가 안 나는 거지. 근데 그랜드도요. 꾸준히 육바람이를 투입하면요. 변수를 반드시 육바람일의 공덕이 여러분 인생을 이제 막아줄 때가 옵니다. 발현되기 시작할 때 오면요. 그때는 되게 눈물나게 고마우실 거예요. 내가 안 했, 그거 효과 없다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.